미리 밀... 확개확 진짜 진짜 확 상처투성이 너무 밝아 이 라스트 스킨이랑 라스트 쿠션 그래서 뭐가 다르고 뭐가 더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매우 그지 같은 진홍이입니다 아주 한 달을 못 가요 머리가 한 달을 아주 초코송이로 나타났는데요 저렴이 중에 저렴이죠 삐아에서 라스트 스킨 파운데이션을 정말 정말 잘 썼는데 이렇게 라스트 스킨 쿠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라스트 파운데이션이랑 라스트 쿠션 반반 얼굴에 발라보면서 서로의 각 장단점을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파운 쿠션 뭐가 더 좋을까 리뷰 준비했습니다. 삐아 라스트 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면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자세한 리뷰 보시면 되고요. 오늘 주인공은 라스트 쿠션이기 때문에 쿠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삐아 라스트 쿠션은 21,5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. 오픈 이벤트로 1 2 9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왔고요. 저는 가장 어두운 내추럴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.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얇은 케이스로 나왔고 퍼프도 얇게 나왔고요. 퍼프의 느낌은 매끈 포슬포슬한 느낌입니다. 라스트 스킨이 조금 더 옐로우 빛이 도는 걸볼수 있어요. 그래서 쿠션이 조금 더 밝다. 두 제품 다 가장 어두운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가져왔고요. 카메라 땡겨 땡겨. 쿠션 바르기 전에 제 피부 타입 먼저 말씀해드릴게요. 여드름 수보지 민감성 피부고요. 평소 25호 베이스를 사용합니다. 오늘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크림으로 했고요. 얼굴에는 모공 프라이머, 선크림, 베이스 등은 바르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바로 삐아 라스트 스킨 발라줄게요. 물처럼 막 흐르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띡한 피부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처음은 얇게 얇게 발라줄게요. 이 제품은 제가 리뷰하고서 한동안 진짜 정말 정말 잘 썼어요. 확확확개 극강 커버가 아니라 정말 정말 얇게 얇게 올려줌으로써 예쁜 느낌이어서 이냥 기본 두 겹은 깔아줘야 돼요. 제가 정말 정말 얇게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 매끈한 거 보이시죠, 여 쿠션 립인데 라스트 스킨을 극찬을 하고 있네, 지금. 이 제품이 옐로우 베이스라서 저처럼 2 5인 분들이 발라도 너무 밝아, 미친 듯이 밝아 이런 느낌이 없어요.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완전 오니길이 아닙니까, 지금 제 머리. 제 얼굴에서 왼쪽은 라스트 스킨에 발라줬고요.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, 라스트 쿠션. 여기에 차발차발 해줄게요. 코그냥 털이 보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 어제 개떡 같은 피부예요. 뭐 여기 상처, 상처, 상처투성이. 뚜껑에 좀 덜어가 지고 색깔이 밝을 것 같아요. 제 잡티 조금 더 가까이 봐주세요, 여러분. 나가면 안 돼. 이 정도. 쿨링감은 아주 살짝 있어요. 어, 퍼 퍼프가 얼굴에 닿았을 때 전반적으로 살짝 얼굴의 느낌이 느껴지는 얇은 퍼프 알죠? 두꺼워서 팡팡팡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손으로 치는 듯한 내 얼굴에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? 첫 발림성은 파우더리한 느낌인데요. 얘는 파우더리한 느낌은 아니거든요. 쫀득하게 올라가는데 파우더리한 느낌인데? 뭔가 찍고서 퍼뜨릴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찍으면 바로 그 부분을 밀착커버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살짝살짝 퍼는느 찍힘도 있거든요. 조금 더 정리해주면은. 풀어진 느낌이고 손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라스트 스킨 쪽이 조금 더 어둡고 라스트 쿠션이 조금 더 밝아요. 조금 더 탁한 옐로우 빛이고 이쪽은 조금 더 상아빛이 도는 옐로우 느낌이에요. 피부 바깥에서는 은은하게 약간의 광이 돌지만 피부에 밀착시켰을 때는 진짜 진짜 콱 매트한 뭔가 도개 제형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저는 세미매트하다고 느꼈는데 라스트 스킨보다 조금 더 매트하게 올라가는 게 라스트 쿠션이었어요. 겨울 철의 건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. 건조하지 않을까. 그리고 요두 제품 다 향이 막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니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부에 부족함 없이 잘 올라가서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라스트 쿠션의 첫인상은 가볍게 올라가지만 라스트 스킨보다는 파우더리하게 올라가고 컬러감도 조금 더 밝아서 한 23호 분들이 안정적으로 화사하게 쓸수 있는 그 정도의 컬러였어요.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2분 이고요. 4시간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. 이따 봐요. 안녕 지금 시간은 3시 27분 입니다 라스트 스킨은 뭐 오늘 주인공이 아니니까 쿠션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이쪽에 유분이 조금 더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코옆 끼임 없고 눈밑 주름 끼임 없고요 턱에 몽글몽글 뭉침 현상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. 라스트 스킨보다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어서 아 이게 건조해가지고 뜨면 어떡하지?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올라와요. 처음과 동일하게 피부에 남아있는 걸볼수 있었고요. 저는 처음 발랐을 때 피부 표현보다 피부에 유분이 올라온 이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. 전체적으로 속 건조도 없었고 다크닝도 조금은 있었지만 처음처럼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. 라스트 쿠션을 바른 쪽에만 수정 화장해줄게요. 이렇게 지금 수정화장을 해줬는데요. 확실히 다크닝이 있어서 수정화장 했을 때 조금 더 밝아졌죠. 그리고 톤이 한번더 잡히면서 정말 매끈하게 피부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고 수정했을 때 두께감은 생기지만 모공끼임이나 주름 끼임은 없었어요. 피부표현 너무 예쁘죠? 삐아 쿠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. 삐아는 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도 잘한다. 얇게 올라가면서 피부가 편안했던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지속력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우수했고. 하지만 저처럼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쓰시면 너무 밝을 것 같아서 컬러 선택이 조금 아쉬웠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쿠션 케이스인데 이렇게 쿠션을 끝까지 열잖아요? 뚜껑을 열면. 여기가 살짝 헐거워서 이렇게 턱 빠져요.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쿠션 자체가 용기가 너무너무 얇아서 부실했던 점도 조금 아쉬웠지만 쿠션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강추! 까진 아니어도 한번 궁금하셨던 분들은 구매해 보실 수 있고요. 이 라스트 스킨이랑 라스트 쿠션 그래서 뭐가 다르고 뭐가 더 좋은 거야? 나는 조금 더극강 커버와 화사한 걸 원한다 하시면 쿠션을 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러의 자연스러운 커버를 원한다 하시면 은 라스트 스킨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. 오늘 영상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랜만에 쿠션 리뷰를 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. 오늘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 많아.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어.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삐아 너무 예쁘이야